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냐고요? 하타임과 하둠의 비밀입니다. 하타임에 하둠을 돈다고요? 정말 도실 겁니까? 아, 성수가 남아돈다고요? 그럼 전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음, 그냥 이득일 것 같다고요. 하둠 공략 영상을 안 보셨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타임과 하둠의 비밀. 이 세상에 두번 다시 없을 공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저번 공략에서 말씀드렸듯이 빛의 가오, 핫타임, 음식 버프 등 경험치 버프는 고변산이 아니고 하변산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 경험치 100% 이외에 아무런 버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0% 핫타임을 받게 되면 제가 얻는 경험치는 400%가 되죠. 여기다가 쌍음식 버프를 둘러서 경험치 100%를 더 받게 되면 제가 얻는 경험치는 800%가 아니고 5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대부분 유적 그리고 가문의 위상 등 버프를 통해서 플러스 100% 이상의 패시브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필드 전투 경험치 획득량이 플러스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본 한 20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럼 핫타임 200%를 적용받으면 평소에 2배, 100%를 적용받으면 평소에 1.5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전에 하둠에 대해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하둠에서 성수가 사용되는 조건은 뭐다? 무조건 경험치의 획득량이다. 그렇게 노가다를 통해서 얻어낸 경험치의 획득량은 690만이었죠. 빛의 가호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경험치 획득 버프가 있든 핫타임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690만 경험치를 획득하면 성수 한개가 사용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핫타임 때는 690만의 3배인 2070만 경험치를 먹었을 때 성수 한개가 소모되느냐?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690만 경험치를 얻었을 때 성수 한개가 소모됩니다. 다만... 경험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성수의 소모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뿐입니다. 이번에 경험치 300% 드랍률 200%의 핫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듬을 돌고 계시겠죠.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지금까지 경험치와 드랍률의 수치가 다른 핫타임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건 철저하게 주화와 결정을 홀딩하면서 성수를 회수하기 위한 모종의 핫타임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제 캐릭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경험치는 총 740%입니다 기본 100% 패시브 140% 그리고 빛의 가오 500%죠 자 기본 경험치 740%에 핫타임 300%를 받으면 1040%가 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빛의 성수 소모 속도는 1.4배가 됩니다 거기에 쌍음식 버프를 두르면 100%가 추가되기 때문에 총 1140%가 되고요 다시 기본 경험치와 계산을 해보면 성수 소모 속도는 1.54배 정도가 나옵니다. 자제 캐릭터는 노 핫타임 노 버프 상태에서 평소에 3분 10초 정도마다 성수 한개를 소모합니다. 거기다가 1.54배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성수 소모 속도는 약1 2 0 3초당 1개가 나옵니다 실험 결과 성수 한개당 가장 빠를 때는 124초, 가장 늦을 때는 130초가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약간의 오차는 요새 사냥을 많이 한 캐릭터의 컨디션 저하 때문이라고 해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건 뭐다? 바로 7월 25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하둠의 영역에서 하둠의 흔적이 발견되는 대기시간이 30초에서 120초로 증가되었습니다. 한번 흔적이 나오면 120초 동안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은 3600초, 120초로 나누면 먹을 수 있는 흔적은 30개네요. 행운의 연금석 10% 적용받으면 3개를 더 먹을 수 있네요. 와 진짜 펄어비스 이색...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다... <웃음> 아무튼 그 이야기인 즉슨 핫타임의 성수 한개를 사용하면 흔적 한개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난폭한 타이틀을 단 친구들은 흔적을 무조건 주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드랍률 400%, 그러니까 기본 100%, 음식 100%, 핫타임 200%를 적용받아서 주와 40개에서 50개 내외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핫타임이 아니라서 4분의 성수 한개를 사용한다면 계산상 흔적 두개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음식만 먹고 드랍률을 200%로 맞춰서 기본 100%, 음식 100%로 하면 흔적 두개를 먹으면 어차피 똑같이 40개에서 50개입니다. 만약에 사냥 속도가 느려 터져서 7분의 성수 한개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하둠이 나온 첫날 돌렸던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리퍼로 노하타임 노버프로 6분 50초만에 성수 1개를 사용했고요 주와 53개를 먹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특이점이 오셨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핫타임에 2분당 성수 1개를 쓰는 사람과 핫타임이 아닐 때 3분당 성수 1개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식레벨은 누가 더 빨리 오를까요? 얼핏 보면 핫타임에 올리는 사람이 더 빨리 오를 것 같지만 정답은 둘이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식 경험치는 핫타임 및 경험치 증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고 빛의 가오에 따른 지식 경험치 플러스 효과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받는 경험치의 퍼센트 수치만큼 지식 경험치를 손해본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둠의 흔적은 120초 리미트 때문에 성수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사냥시간이 증가할수록 아이템의 획득량은 많아집니다. 둘째, 핫타임에는 경험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 하둠에서 사냥하기 위해서는 성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셋째, 핫타임, 음식 버프 등으로 적용받은 플러스 경험치만큼 지식 경험치를 손해보게 될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넷째, 성수를 빠르게 녹여서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핫타임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수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써야 한다면 핫타임에는 하둠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그렇다면 성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노 핫타임, 노 음식 버프, 노 no 경험치 버프로 지식 경험치를 최대한 온전하게 받으면서 사냥을 할수 있는 빛의 가오 3단계를 유지하면서 지식레벨 3정도를 올릴 수 있는 성수의 개수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4시간 분량 정도를 맞춘 다음에 잠잘 때 켜두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하타임에 해야할 일 1순위는 용맹의 땅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